안녕하세요. 또 만나서 반가워요. 오늘은 이거 대구포, 이거 대구포라 그러더라고요. 대구포 이렇게 뼈뺀거 이렇게 사왔어요. 이거 볶음을 할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이대로 하면은 먹기에 너무 크니까 먹기 좋게 좀 잘라가지고. 꽤 많네. 이게 이대로 하면은 너무 딱딱하거든요. 그래서 물에다가 양념하는 동안에 조금 불려 놓으면 돼요. 한 10분 정도 부드러우라고. 고추도 송송송 썰어서, 흰, 흰, 부분하고 파란 부분하고 섞어서, 파도, 고추장 한 큰술, 물엿, 소주컵으로 하나, 간장 두개 정도 하면 돼. 굴소스, 안 나오지? 음. 이게 좀, 저기 딱딱하니까 좀 촉촉하게 볶아야 되니까 정종을 좀한컵 정도 부어줘야 돼. 식용유, 좀 둘러주고. 이게 좀 촉촉하게 볶아줘야 되거든. 그래야 쫀딱쫀딱하니. 맛이 좋아. 참기름, 넣어주고. 내가 깨려지게좀 빨았어요. 이렇게 넣어주고. 후추도 좀 넣어주고. 한번 먹어볼까? 부드러워? 응 음. 응? 음? 부드러워? 응 음, 부드러워 이게 대구포 볶음이요 어좀 약간 물에다 약간 불렸다 하니까 더 부드럽고 쫀딱 끓이면서 맛있네요 이것도 밑반찬으로 좋아요 감사합니다